두 마리는 물에 한번 해보고 한 마리는 통찜으로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자 오징어 진짜 좋다. 오우. 자 찜기에 한 마리는 바로 통으로 쪄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 이거 아직 살아있어요. 이거 손질을 방금 물로 해가지고 살짝 씻는데 아직 빨판이 달라붙더라고요. 우와. 자 초고추장 그리고 고추장 다진 마늘 이렇게 좀 넣고 채소들 그리고 아까 또온 오징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싹 섞은 다음에 물은 그렇게 많이 지금은 안 넣을 거고 물은 살짝만 넣어서 싹 비빈 다음에 이따가 접시낼때 어, 따로 얼음 얼음을 딱 해가지고 어, 띄워서 내려고 합니다 자, 자 오징어 아 물에 오징어, 통찜. 물에, 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음식이 완성이 됐고,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먼저 통찜. 이 통찜 같은 경우는요, 얼었다 녹은 오징어로 하게 되면 뜨거운 물밖에 안 나와요. 자, 한번 보여드릴래, 한 이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 지금 생물로 사온 거 바로 해가지고 지금 찐 거잖아요. 요거는. 와 보이세요? 안에 내장 꽉찬 거? 와와 와, 진짜 맛있다 와 한잔 <웃음> 오징어 내장이 진짜 고소하네 아. 수아 수아 수아 아에서 <웃음> 아. 아, 지금 내장 살짝 흘려놓은거 있는데 6 와. 꼬라노? 아. 와. 와. 이게 살짝 이제 물기가 좀 없어 가지고 살짝 텁텁텁퍽하다고 느껴질 때이좀 <웃음> 물에 국물 먹으니까 진짜 또 <웃음> 싹 내려가면서 죽여 주는 진짜. 아, 오징어를 많이 넣은 예. 자. 채소보다 오징어가 더 많이 들어간 물에. 쫙안 된다. 오징어는 쫄깃 같이 씹히는 채소는 아삭 거기다가 이 채소 자체가 얼음으로 차갑게 오니까더더 더 아삭거리는 느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물좀더 묻혀가지고 아, 깻잎 향도 은은하게 자, 잘 퍼지고. 이 홍고추가 또 역할을 좀 하네 이게 모양내기 의도도 있는데 이게 같이 딱 씹으면 매끈달큰한 게 되게 좋아요 지금 홍고추 아, 또 홍고추랑 같이 해서 와... 아아안나또 자. 음. 요게 이 물에 들어간 오징어하고 요 오징어하고는 식감 자체가 완전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인데 매력이 굉장히 달라요. 지금 이 이 물에 넣 넣은 오징어 식감하고, 예. 야이저 통찜을 해놓은 오징어 식감하고, 아 기가 막힙니다. 음. 아... 어우. 와, 와, 아 어, 너무 잘 먹었네요. 속이 꽉 찬, 에, 그 고소하고 쫀득한 어, 통찜, 그리고 시원하면서 에, 아삭한 채소랑 같이 먹는 물에아 어, 진짜 너무 훌륭했습니다. 오징어는 뭐 거의 대부분 호불호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게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. 드셔보시는 거 제가 적극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, 바이바이 방송하면서 기척이 느껴졌는데 문을 열면 우리 강아지가 보일 것 같아요 이거 <웃음> 아이고 나만 먹어서 미안하다 이거 아이고 그래, 나만 먹어서 미안해 근데 저건 널줄 수가 없단다 아이고 <웃음>